네, 세상을 바르게 하자가 먼저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이, 자기 양심만 챙기제, 남은 신경 쓰지 말제. 남 바꾸는 게 주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양심을 구현하는 게 죄예요. 여러분 양, 왜냐, 여러분 양심이 구현돼야 내가 바로잡아지고, 남이, 나와 남이, 예, 수기가 이루어지고, 치인이 이루어지고, 자리가 이루어져야 이타가 이루어지고 명령덕이 이루어져야 예, 친민, 백, 백성을 새롭게 하고 백성을 돌봐줄 수가 있습니다. 내, 내, 내 양심이 안 밝혀졌으면 친민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빼고 백성만 되게 친해하고 백성을 돕, 돕겠다. 이것도 양심의 반론은 맞아요. 그쵸? 양심의 싹은 맞는데 본 줄기가에서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셈이 끝없이 넘쳐나야 이 물이 나를 밝힌 다음에 밖으로 나가서 남을 밝히는 겁니다. 그런데 남만 밝히겠다는 마음이 급하시면 안내가 지금 부실하죠. 금방 말라요 물이.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뭔가 부조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다 양심에 각성하게 됩니다. 문제는 왜 그런데 이분들이 다 보살이 못되고 양심 지킴이가 못 되느냐? 왜 군자와 선비가 못 되느냐? 지금 이 순간에는 부조리가 보이니까 양심이 터져나왔는데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홍수가 난 거죠. 그런데 몇 시간 지났더니 금방 말라버린 거랑 같아요. 샘에 근원이 없습니다. 근원에서 솟구치는 계속해서 이 물이 없으면요. 금방 말라버립니다. 방만 돌보겠다 그러면 밖을 바로잡겠다. 나는 빼고. 나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았으니까 남들이 지금 문제니까 그 말도 맞죠. 지금 문제는 남이 일으킨 거지 내가 일으킨 건 아니니까 남을, 남만 을남 바로잡으면 양심대상 오겠다는 하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해요. 중생심에는. 그런데 이 원리를 아신다면 거기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더 고급수를 둬야 돼요. 요거는 하급수입니다. 그러면 두고 나면 요 나아지는 것도 있지만 결국 또안 좋아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득도 있지만 실도 많다는 거죠. 근데 이걸 득이 더 많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양심이 계속 타오르게 해야 돼. 그러려면 나부터 계속 나부터 당당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밖으로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떤 여자가 부정한 짓을 저질렀어요. 다 돌돌고 나와서 죽이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죄를 보고 못, 못 견디겠다는 일, 일종의 그것도 양심의 발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죠. 죄 없는 자가 던져라 하니까 당당하지 못하니까 멈췄잖아요. 그때 당당할 수 없는. 그게 그런 게 같은 원리로 이 사회를 바로잡자 하고 덤벼도 당장엔 저 사람이 나보다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양심이 힘을 얻는데요. 자신 안에서 나타나는 찜찜함이 자꾸 커지면요 더 힘을 못 한다니까요. 죄 없는 내가 죄가 많은데 내가 왜 이러고 있냐 하면서 자기가 이 가다 멈춰요. 안 멈추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끝없이 자신을 바로잡으면서 자신을 통해서 세상을 바로잡는 사람들이 예, 이 사람들이. 예전부터 다 성인 소리 듣고 한 사람들은요 자기를 바로잡아서